네이 시간에는 가상화폐 주간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레이팅스의 김원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김원규 대표와 함께 가상화폐 시장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가상화폐 시장 흐름이 어땠습니까 어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뭐 특별한 흐름들이 뭐 이렇게 악재라든지 호재라든지 큰 내용들은 특별히는 없었는데요. 어 대신에 CME 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만기로 인해서 이제 조금은 비트코인 가격이 일부 제한을 받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BR 인덱스를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 BR 인덱스는요 37.68포인트로 시작을 해서요 1.98포인트 상승하며 39.66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CME 거래소 비트코인 선물 만기를 앞두고요 30일에는 0.56% 하락을 했고요 31일에는 1.65%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9월 1일에는 선물 만기가 지나고 1.39% 그래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소폭 반등을 하며 한 주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주초에 이제 지난주에 6,600달러대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600달러 가까이 상승을 하며 현재는 7,256달러 정도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80 달러로 시작을 해서 토요일까지는 큰 변동이 없었는데 13 달러 가까이 상승하면서 현재는 293 달러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알 인덱스도 상승하는 흐름이었고 이프티코인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별로 흐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어떻습니까? 네 개별 종목 네. 성과를 살펴보게 되면요 이번 주에 아이오타가 좀 눈에 띄는 흐름을 보였는데 35.79%나 상승.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후지츠와 파트너십을 발표하면서 이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반영이 됐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4.96% 상승을 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0.42% 그리고 리플은 2.36% 상승하며 한 주를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별 종목별로 흐름을 함께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선물시장 흐름도 함께 보겠습니다. 선물시장 흐름은 어땠나요? 어, 선물시장 네. 흐름 같은 경우는 31일 날 c m e 거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선물 만기가 되면서 어, 숏 매도가 기존보다는 조금은 적었습니다. 그래서 하락폭은 많지는 않았지만 어, 지금 8월 31일 만기가 지나고 현재 9월 물은 220달러 상승하며 7,025달러에 CME 거래소 비트코인 선물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CBOE 거래소는 195달러 현재 상승하며 7,035달러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7,000달러 선에 잠깐 안착은 했었거든요. 근데 이틀 정도 잠깐 무너졌다가 현재는 7 7200달러를 이제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어, 그때 말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000달러에 안착하는 좀 제한이 있었지만 네. 선물 만기가 지나고 바로 다시 회복하는 네. 모습을 좀 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도 다시 7천 달러에 좀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가상업회 시장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 동향을 함께 살펴보셨고요. 이제 이슈를 네.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해외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어, 제가 앞에서 네. 말씀드렸던 이제 CBOE 거래소 관련된 이슈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선물은 CME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한 CBOE 거래소에서도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CBOE 거래소에서는 이더리움 선물을 현재 출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미니 어, 거래소와 해서 마찬가지로 현재 비트코인 선물 또한 제미니 거래소의 현물 가격을 기반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더리움 선물 또한 제미니 거래소의 이더리움 현물로 기반해서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 현재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에서 현재 승인을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네. CME 거래소도 지금 현재... 음. 비트코인 선물이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나 CME 거래소는 비트코인 이외에 이더리움이나 다른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선물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위원장이 정확하게 좀 못을 받기는 했는데, 네. 뭐 당분간이라고 얘기는 했으니까 차후에 좀 바뀔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른 가상화폐 시장 관련된 선물은 출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못을 좀 박은 상황이군요. 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도 좀 가상화폐 시장에 안 좋은 소식이 좀 들려온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 중국 네. 쪽에서는 이제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을 조금 분리하는 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지불 플랫폼인 이제 위챗페이와 알리페이에서는 암호화폐 관련된 모든 거래를 현재 중지를 시키겠다고 음.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텐센트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회사들도 ICO를 통해 자금을 모집을 하거나 지원하는 행위들도 전부 다 금지시키겠다고 현재 강조를 했고 암호화폐 관련된 거래들을 모니터링제 정부에도 음. 보고하겠다라는 이런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 반대로 PWC라고 이제 전 세계 4대 회계감사법인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이제 삼정회계법인이 PWC와 이제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 네. 있는데, 어, PWC 보고서에 따르면 3년에서 5년 이내에 중국이 이제 블록체인 시장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정적인 내용을 보이고 있지만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민간기업의 암호화폐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그리고 블록체인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두 개의 양면성이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정말 양면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상화폐는 좀 규제를 하지만 네. 블록체인은 좀더 활성화시키려는 방침이고요 네. 좀 어떻게 펼쳐질지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일단 가상화폐 거래량에 대한 또 좋지 않은 소식도 나온 것 같습니다 네 BTI 네. 이제 리서치 기관에서 조금 거래량에 대한 분석이 나왔는데 네.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이제 트래픽과 그리고 투자자들의 참여와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50% 가까이가 현재 위조된 게 아닌가 라는 이제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 코인마켓캡에 따르게 되면요. 현재 하루 거래량은 130억 달러에 현재 다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60억 달러 상당 가까이가 워시 트레이드와 보 트레이드로 인한 어좀 조작된 거래량이다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고요. 어 이런 것들이 왜 발생이 되냐면 볼륨이 클수록 당연히 매수하기에도 가격이 용이하고요. 네. 매도하기에도 거래량이 받쳐줘야 대량 매수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투자자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렇게 때문에 조금은 가격을 받치기 위한 의도도 있고요. 투자자들의 선호하는 경향 때문에 좀 이런 거래량을 조작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 좀 바로 잡혀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이트에서는 거래 기능을 좀더 활성화하는 기능을 더 추가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야후 파이낸스에서는요 이제 기존의 거래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았었는데요 네. 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라이트코인에 대해서는 현재 거래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비트코인 캐시나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이오스에 대해서는 거래가 현재 가능하지는 않고 이제 가격만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현재 사용이 안되고 ios 앱에서만 거래를 할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어 점진적으로는 안드로이드 모바일 웹 플랫폼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어 2014년서부터 야후 파이낸스는 어 비트코인 가격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을 했고요. 현재는 100개 이상에 넘는 암호화폐 가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필요한 기간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가상화폐 시장 해외 이슈를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는 시장이었는데 일단 하루빨리 좀 시장이 안정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국내 이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시장에는 호재가 많았습니까? 악재가 많았습니까? 어, 국내 네. 이슈로 봤었을 때는 나쁜 네. 소식은 전혀 없었던 그렇군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 SDS에서는 은행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 뱅크사인을 채우 공개를 했습니다 어, 뱅크사인 은행권 최초로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블록체인 플랫폼이고요 어, 그리고 은행들 마다 시스템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상호작용 할수 있도록 현재 개발이 완료가 됐고 인증을 위한 비밀번호나 지문 패턴 등을 이용해 가지고 어, 서로 다른 앱에서도 편리하게 거래를 할수 있으며 그리고 생체인증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현재 인증서를 쓸 수는 있지만 기존의 은행 기반의 공인인증서는 1년 밖에 사용을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3년까지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고요. 삼성 SDS는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의 굴지의 회사인 만큼 어 은행권과 금융기관을 위해서 블록체인에 상당히 힘쓸 것을 앞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라는 다짐도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네. 자 다음으로는 제가 얼마 전에 7월 31일자로 말씀드렸던 이제 비썸 거래소에 어, 거래 중지가 어 신규 계좌 등및 계정 서비스가 이제 중지가 됐다라는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9월 1일서부터 농협과의 재계약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면서 현재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이 이제 완료가 되게 되었고요. 어 그리고 비썸 거래소 같은 경우는 현재 세계 1위까지도 거래량 기준으로 다투던 거래소였었는데 강도 높은 규제와 그리고 해킹 사건 그 다음으로는 어, 신규 계좌 서비스가 중단되면 현재 10위권 밖으로도 밀려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됨에 따라서 거래량도 올라오면서 이제 조금은 어 순위가 상위권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우리나라 거래소가 앞서서 조금 모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투명성 있게 잘 꾸려나가길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 가상화폐 시장 동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김원규 대표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